저는 올해 21살이 된 여대생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두달 전쯤에 제가 겪은 아주 기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학 종강과 함께 여름방학이 되었고 저는 용돈을 벌겸 해서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일하는 동안 아르바이트 하는 가게 사장 언니랑 무척 친해졌습니다. 왠지 사장이라니 나이가 좀 있으실 것 같지만 그 사장 언니는 올해 서른 살입니다. 서로 취미나 좋아하는 음식이 통해서 그런지 금방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언니의 남자친구 분이랑도 알게 되었고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새벽 2시가 되면 저희 셋은 맛있는 걸 자주 같이 먹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가게가 좀 일찍 문을 닫아서 새벽 1시쯤에 알바를 끝내고 가게를 나오는데 가게 앞에 언니 남자친구분이랑 그리고 언니 남자친구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체 직원분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 다음날은 쉬는 날이기도 하고 약속도 딱히 없고 해서 내시서 술을 한잔 하러 갔죠. 그렇게 한창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이 좀 들어가자 그날 처음 뵌그 남자 직원분 눈빛이 쎄하게 변하더라고요. 그 뭐랄까? 왜 있잖아요. 사람을 좀 무섭게 쏘아보는 눈빛이요. 그러면서 대뜸 저한테 혹시 오른쪽 어깨 안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자꾸 오른쪽 어깨가 아파서 일하면서도 사장 언니한테 언니 저 앉아있을 때 자세가 좀 이상해요? 삐뚤어졌어요? 라고 자주 물어봤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내가 한쪽으로 매는 가방을 너무 많이 맸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물어봐도 앉는 자세도 바르고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그냥 한의원에 가서 침이라도 맞아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여하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좀 놀란 얼굴로 아, 네 요즘 좀 어깨가 아프기는 한데 왜요? 제 자세가 좀 삐뚤어졌나요? 라고 대물었더니 아니요 오른쪽에 죽은 고양이가 매달려 있어서요 이러는 겁니다 정말 이건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모릅니다 소름이 완전 쫙 돋더라고요 게다가 다른 동물도 아닌 고양이라니. 사실 제가 고양이를 딱히 싫어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 말을 듣기 며칠 전 엄마랑 둘이 오리고기를 먹으러 시골집같이 꾸며놓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자꾸 풀숲 쪽에서 아기 울음소리 같은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날따라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거슬리던지 결국 식당 주인한테 말해서 고양이 좀 치워달라고까지 했었거든요 저는 평소에 귀신을 믿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 집에 들어가서 은박 돗자리 깔고 주무세요 그럼 떨어져 나갈 거예요 라고 하시더군요 한편으로는 소름도 돋고 또 이렇게 귀신 보는 사람을 실제로 만나니 너무 신기해서 이것저것 궁금한 걸 묻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친할아버지 닮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전친할아버지 얼굴 몰라요.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보니까 친할아버지랑 웃는 게 정말 똑같으시네요. 이건 제가 나중에야 사진을 보고 알았지만 정말 저랑 친할아버지랑 눈매가 웃을 때 똑같이 닮았더군요. 그리고 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원래 태어나면 안될 사주예요. 용신 중에서도 하늘의 용신의 기운을 받아서 제 사주는 볼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든 귀신을 안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계속 보여서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새벽 3시 반쯤 술자리가 끝나고 제가 막 집에 가려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붙잡으시더니 이거 청기노설이라 말해줄까 말까 계속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신경쓰여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택시 타고 가실 거잖아요. 택시에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 절대로 뒤돌아보시지 마시고 집까지 앞만 보고 가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 닫은 뒤에는 돌아봐도 됩니다. 꼭제 말대로 하세요.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뒤돌아보면 정말 운명이 바뀌실 겁니다 절대로요 절대로 앞만 보고 가세요 그날 무서워서 결국 자는 동생을 깨워서 마중 나오라고 하고 그렇게 정말 집까지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과연 뒤를 돌아봤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는 호기심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아무 일 없었으니 된 거죠 아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 어깨인데요 그날 정말 은박 돗자리를 깔고 잤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마치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것 마냥 개운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게 심리적인 이유일지도 모르지만 제겐 두번 다시 없을 신기한 경험이었어요